이게 초장이 그렇게 30%를 말아 먹어가지고 <웃음> 근데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90% 이상은 다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원인이 여러가지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혀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코도 영향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 해부학적 부조물들그 다음에 여러가지 어,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률이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떨어졌더라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왜 이렇게, 아, 임상시험 데이터가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훨씬 낮게 나왔냐. 느 초기 세팅. 그러니까 아래턱을 이만큼 빼세요. 라고 하는데 나는 50%를 빼려고 했는데 이 어설퍼가지고 20%. 30%밖에 안 뺐는데 그냥 적용하고 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보냈는데 조절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음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임상의사가 경험이 참말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았으면 초기부터 그거를 적극적으로 끌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도 당연히 아, 의사들이 전문가지 하고 그냥 내보내줬던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였죠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거 보고 아니, 올 때마다 아쉽죠 아, 그때 그래서 처음에는 뭐든다 어설퍼요 근데 두 번을 하라면 하기는 좀실 같아요. <웃음> <웃음> 그때는 이제 돈이 많으면은 이제 다 돈으로 제가 외주 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잘하는 것만 하고 하면 되는데 뭐 없는 돈에다 빚내서 쓰다보니 어쩔 수 없어 내 몸이 비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거 하나 받는 거한줄 사용 목적 수면시 발생하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보호기 치료 이 문구 하나 받는다고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래서 이 GMP 인증, 야, 이 GMP, 이 마크의 가치는 아는 사람들은 어이고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하죠. 근데 신개발 의료기고 거기다가 맞춤형 의료기기는 최초거든요. 다 지금까지 의료기 허가받은다 규격화된 것들이어서 이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프로세스가 쉬운데 우리 거는 맞춤형이니까 그시작점에서 기준이 없는 거라 그래서 참맨 처음을 개척한다는 건 정말 개구생이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우리 걸 기준을 해갖고 그 기준에 맞춤 되니까 그래서 팔짱 갑니다 싶어요 <웃음> 준비기간 4년, 임상시험 기간 1년 이것도 돈 줄이려고 줄인 거예요 임상시험 비용만 4억 5천이 들었고 정부에서는 1억 8천 6백만 원을 지원해줬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충당을 했었고 <웃음> 치료 재료, 이제 임상 의료기 등록을 하고 치료 재료까지 등록하는 데또 추가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년 7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매몰되어 있거때 불가 징그럽죠, 아빠 <웃음> 그렇게 해서 끝이 좋았으면 참 좋은데. 이게, 어, 치료재료를 등록한 이유는 실손보험을 적용받, 그러니까 건강보험, 실손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 한 건데, 결국은 하나도 그 적용 못, 못 받고,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 독자적으로 살 각자 도생 그 대충 못 잡아도 30억은 그냥 내가 이거 안하고 나부잡 사부자 벌었으면 30억은 벌었을텐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때 준비기간 할때 매출 상승 곡선이 쭉 우상향이 45도 이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때였거든요 근데 인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마케팅 영업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2008년, 9년, 10년까지는 좀 있는데 그 후로는 전혀 없거든요 마켓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터를 통과하는 시간 그래서 30억은 들어간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그 치료 재료 등록까지 됐다는 거는 어, 이쪽 의료기계통에서는 굉장히 어. 대단하게 알아놓추더라고요. <웃음> 알아놓추네요. <놓치더라고요. 웃음> <웃음>